때는 파야으로 1년 전, 폐기 넘치는 30살 헌터팡은 유해 동물 베스를 혼자 퇴치하기 위해 나섰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베스는 유해 동물 래기자 여러분 오늘 베스를 잡으러 왔습니다 저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이 왜 이렇게 빠졌어 리발 나 떼네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원래 이렇게 물이 안 빠졌었거든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저기 베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 한번 던져볼게요자이 베스 낚시는 계속 움직여줘야 됩니다 통통통 통, 통. 오른손만 커져서 리발 꼼틀꼼틀 베스야 꼼틀, 꼼틀. 일로와 자 여러분 지금 30분 전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요 미끼를 한번 바꿔볼게요 넌는다 뒤져서 아한 번을 안 쪼네, 한 번을 안 쪼아. 자 여러분 이쪽 지금 깊은 데로 왔습니다. 배스가 진짜 안 문다. 와 지금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배스가 진짜 널려 있어요. 위에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아 그럼 뜰채로 잡으면 되지 않아요? 절대 못 잡아요, 리발. 배스가 시국이 강한 렉기들 아닌가? 쫓아온다, 쫓아온다, 쫓아온다, 제발. 물어, 물어, 물어. 치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알을 낳는 시인가봐요조그만 이렇게 들인는데 걔네들 뜰채로 퍼가지고 싹다 그냥 튀겨버려가지고 먹어버리고 싶지만 뜰채로 제가 못 잡을걸요? 베스 한 마리만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너무 맛있게 생겨서 안물 수가 없다 리발 약간 파스타 같은 느낌? 지금 한 마리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가지마 가지마 리발 탁 여러분 오늘 베스낚시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오도록 할게요 리발라 탁 여러분 오늘 얼마 전에 실패했었던 베스 서룩천 치료로 왔습니다 다 뒤졌어 제발 물어라 제발 허탕 리발 자 여러분 오늘은 얼마전에 베스를 잡았던 곳에 다시 블루길 레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여긴 아주 유해동물 천국이요 이러다가 뉴트리아도 발견하면 어떻게 무서워? 자, 여러분 저번에 저기 보니까 블루길 새끼들이 아주 득실득실하더라고요 오늘 없는것 같은데? 와 오늘 블루길이 없네 아니 여러분 이러면 컨텐츠가 진행이 안되는데? 자 여러분 진짜 조금만 더 해보고 갈게요 지금 여기서만 5시간째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못 잡으면 무한 대기 리발 자, 여러분 느낌이 곧잡힐것 같아요 자, 여러분 베스 콘텐츠 무기한 연기 하겠습니다 저 이제 낚시 안해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오 베스의 지능은 헌터팡보다 훨씬 높았고 그후 1년이 지났다 여러분 오늘 베스 잡으러 연천으로 왔는데 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아아 아, 형님 인트로부터 지금 이, 미안해 <웃음> 안녕하세요 랭물도 <웃음> 아, 랭어예요? 로고 아, 네. 아니에요? 로고 로, 로고 로고 <웃음> 배수 잡기 전에 여기 안에 있는 메기를 끄집어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저는 배스 잡는데 형님 뭐 잡으세요? 저는 오늘 쏘갈 잡으러 왔는데 보건님 오늘 뭐 잡으세요? 감물치야 종목이 다 다르네요 오늘 거의 철인삼종이네 형님 섹시하시다 <웃음> 형님 나이 올해 마흔하나 설마 아, 아. <웃음> 손에 들고 있으신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I'm 아유 나유님 저 위에 자, 여러분, 다른 구멍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매기굴로 입수. 오늘 저희 큰형님만 고생하시고. 개꿀빠네 여기 꿀쟁이 두명더 있습니다. 어, <웃음> 뭐야, 뭐야, 뭐야. 오오오, 오. 저... 오, 가물찌다, 가물찌. 와, 진짜 멋있다. 와. 이야. 저는 컨텐츠 끝났습니다 가볼게요 부럽다 수고야 퇴근하세요 <웃음> 이거를 그냥 물속에서 손으로 잡으시오 얘가 너무 작으니까요 자 이거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택을 실패 야야 네. 얼마 안 가네 <웃음> 멍청할 래끼형니 그만하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아 죄송합니다 형님 가물치는 어있어요 방생했어요 <웃음> <웃음> 너무, <잘해서> 너무 <웃음> <웃음> 고프로에 찍혔나요? 찍혔습니다 돈 주고 사겠습니다 이 영상 얼마? <웃음> 네, 대시 5만원 5만 2천원 어? <웃음> 뭐야 6만원! 낙찰 니네 가져라 니네 가져 딱 봐도 고기 로나마나 보이죠? 바로 들어갈게요 그럼 오늘 뭐라까 하냐면 저 족대를 돌 밑에 대고 저 쇠로 돌을 들어서 물고기가 들어가서 잡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오 어, 이거 돼요? 지자이 돌을 그렇지. 이제 오 그렇지. 형님 자자한 자, 마리 어, 뭐야, 미꾸라지 아니에요? 새콤미꾸리 아 이거? 어, 얼룩새콤미꾸리가 보존이고아 아, 얘는 괜찮아요? 키. 오늘 베스 잡아야 되는데 추어탕 하겠네 아, 이거 박힌 돌 같아 야. 형님 박힌 돌 가능하시잖아요 <웃음> <웃음> 시커멓네요 <웃음> 이돌 느낌 좋은데? 어, 이돌 느낌 좋은데? 하나 <웃음> 둘셋 네? <웃음> 없어요. 와. <우와>. 발견이가 <웃음> 달견이. 그냥 피레이죠피레이랑 달라요. 발견이가 어. 눈이 좀더 이뻐요. 상수했네. 어, 좋아하시 이거 네? 한탄국님 좋아하시잖아요. 저안 좋아해요. 지금 먹으라면 표정 같은데. 먹진 않으래요 오. <웃음> 예. 오, 어 형님 안될거 같습니다 보건 <웃음> 어, <웃음> 어, 이거 되겠어요? 에이. 랄금 보면 괜찮을 거 같기도 해요 이제 랄금 보여드릴게요 에이. 오케이 그래 이거 할수 있어요 뭐 종류별로 나왔어 미역 동작에 어, 동작에 아. 돌고기 어 얘가 돌고기인가 보다 입이 너무 귀엽네 아, 아 벌써 다 나왔어 뭐야 끝났어요? 아니 아직 베스 나와야죠 예? <웃음>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어 뭐야? 어, 미유기 미유기 얘네다 커도 얼마 안 크죠? 다 커도 얼마 안 크고 우리나라 고유 중이에요 얘 육식이에요 육식이죠 나중에 잡아 키워야겠다 저거 자 그럼 제가 이거 들고 할게요 과연 어, 어, 어, 그래 야 됐어 아, 아, 아. 제실력입니다 그래. 돌고기 4마리 네 응. 어느 돌이요? 이거, 이거. 이게 뭐예요? 형 있을 거 같은데? 형님 이거는 카메라 화면에도 다안 잡혀요 아뭐 어, 어, 어, 들어간다 오. 들어간다 야 됐어 돌이 어. 들어갔다 안나저 <웃음> <웃음> 집에 갈래요 됐어 언제 잡혀요? 한번만 <웃음> 더 와. 와. 돌고기 4마리만 네 지금 계속 잡네 약간 돌고래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펀치 나 이거 할 사람. 너!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느낌 좋다. 느낌 좋다. 자로 이게 참 맞아. 돌고래 같이 생겼죠? 오! <목소리> 어, 헌터팡 나와. <목소리> 아, 죄송해요, 네. 뱃스 언제 잡을 수 있을까요? 랭물도 가면. <목소리> <목소리> 오, 오. 실이네, 실이. 실이 보호종 아니죠? 아니에요. 실이 돌이뱅뱅은 먹은 사람 없겠다. 그죠? <목소리> 형님 한번 시리거든요? 하세요. 오늘 먹읍시다. <목소리> <목소리> 좋아 좋아 이 양반 축구 좀 했구만 자여러분 드디어 꺽지가 나왔습니다 약간 민물 우럭 같죠? 얘는 크면 얼마나 큰가나요어이 어. 어, 30cm 가까이 커져요 얘는 그러면 애기네요 보통 요만해요 아아 놓친다 놓친다, 아, 아. 놓친다. 놓친다. 아, 아. 오케이 아. 꼬리 소리셨어요 아. <웃음> <웃음> 어, 왜이 사람 점점 무서워지지 <웃음> 평균 나이 35세 제가 막인데 저희가 개꿀 빨고 있어요 요것만 들고 다니면 되지롱 라이팅 자라러분이에 해서 족대랑 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왔는데 원하는 베스가 안 나와서 베스는 잠시 후 밤에 다시 와서 <웃음> 가물지 쏘가리 아무거나 <웃음> 자라러 지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대박입니다 어떤 한 분의 사유지에서 베스가 즉시득실한데 투망을 쳐도 된다고 군청이 이제 허가를 받고 잡으셔도 된다고 하는데 아 그러면 투망을 쳐도 괜찮다는 거죠? <웃음> 예. 아네 알겠습니다 배스를 퇴치하려고 저수지에 투망을 치러 갑니다 지금 바로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이저수지요이 저수지 지금 배스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배스 투망은 처음이시죠 형님? 네 베스는 불법이죠? 네자 <웃음> 여기 나무 밑에 배스큰 놈들 런커급들이 숨어있거든요 고! 이야 한마리라도 일단 나왔으면 좋겠다 뭐가 움직여, 움직여. 어, 뭐가 움직여 오, 오오 오, 오. 왜왜왜 왜, 투두거렸어투두거렸어 투두코레스. 뭐가 투두거렸어요 밑으로 빠졌나봐요 투두거린걸 느꼈다는 거 일단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스대체해에서 맛있게 추배를 파고 싶다 베스가 많이 살만한 여러 나무 밑에 있는 쪽으로 가볼게요 이야 우와 선수 선수 아우형 뒷머리가 많이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심어줘 네 <웃음> 있어요 있어요 오오 있다 블루길이네 이렇게. 야 블루길이 있어 보이네 아, 이게 블루길이구나 네 이게 블루길이에요 통은 누가 가져 아, 어통 제가 가져올게요 막내 뛰어라 예. 아이고 내가 막내였지 애매형과가 제일 어른이라 옐로와 뽀찌레키야 여기 담아주세요 데려가 블루길 회 진짜 맛있는데 드실 냉물도감 치는 느낌이 나는데 치는 느낌이 나요? 오, 오, 두둑거려 두둑거려 <웃음> 뭐가 두둑거리는데요? 내 마음 자 지금 네 번째 투망 치셨고 느낌이 어떤가요 형님? 오, 저거 뭐야? 배스다. 오, 배스. <웃음> 나오긴 나오네. 새끼죠? 너무 좋아요 완전 새끼 씨부터 말려야 돼 이런 느낌 블루기 어? 또 나왔어 습니 어? 여기 블루기 씨알이 너무 좋다 여러분 블루기 사이즈가 저번에 먹었던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 배스 보고 심을려요저 애기 배스 먹고 싶었거든요 초장부터 죽여야 돼요 입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입은 엄지손가락 한두배 돼요 그리고 히트님이단풍손이거든요 <웃음> <웃음> <웃음> 버려 버려 드랍터 블루기 자 그러면 새끼든 뭐든 다 일단 한번 조사 볼게요 플라이어 가래 아느낌에 있어요 뭐가? 흙이요 자 다음 포인트 오오오오 오우. 오있 오우. 오오 있오있오 오오 이와 오오 오오 조심해하세요 어, 형님 <웃음> 바로 손절 베스트 두 마리 아까랑 어, 비슷한 어, 사이즈죠? 어. 이 녀석이 좀 크네 20cm에서 25cm 나오겠다 아유 더러워 보인다 형 베스트 드셔보셨어요? 전에 어. 한번 먹어봤어요 먹을만해요? 맛있던데요? 진짜 맛있어요 뭐, 한번 먹자 <웃음> <웃음> 들어가라 야 지금 작은 거두 마리 큰거한 마리 오늘 여기 가득 채워야 됩니다 가득 채워야죠 채니 형님 체력만 <웃음> 괜찮으시다면 아니 오늘 소고기 사드릴게요 어 소고기 <웃음> 소고기 잘 먹을게요 아니 채니 아빠님 둘이 <웃음> <웃음> 와 새로 산 신발인데 어 죄송합니다 형님 응. <웃음> 더 더럽힐게요 배스한 마리 껴오고 여기 조금 큰 개체들보다는 작은 개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우 구멍났나? 오, 어 여기 놓치면 벌금 어 이거 놓치면 철카철카이나 들어가이래 야자 그래도 이제 슬슬 처음보다는 나오고 있어요 오, 오 야. 완벽한 주망 전세 마리 예상합니다 두 마리 큰거한 마리 오여여여여아한 마리 있다 한 마리 오세 마리 세 마리 누가 세 마리다 우리 저요 저요저저 이야 딱이 사이즈가 많아요 지금 들어가 아 좋다 좋다 저희 야! 어, 올챙이 어, 잡았다. 아유, 야, 어디 미안하다. 어디 어디 어떻게 넌 여기에 걸려 나오냐. 운도 재수없네, 끼. 자! 어, 오, 큰 놈이다, 큰 놈. 어, 커요? 오, 커요? 아! 야, 여기 낚싯줄 봐. 어, 확실히 여기서 낚시를 하긴 했나봐요. 내가 했어요. 어, 얘도 사이즈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야. 아! 또 예능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아직 거면 좀더 빠지지 이미 지금 근데 물 들어오고 있어요 언제 샀다고하 신발? 이틀 전 여기는 바로 옆에 있는 저주지예요 똑같이 허가를 받은 곳이에요 여기서 어. 한번 쳐볼게요 어우 유입구 끝에 딱 들어갔어요 오야야야야 벌써 한 마리 듭니다 이야 아기들이 있네 어 음. 얘는 크네 사이즈가 이따가 잡은 것 중에서 그래도 꽤 커요 여러분 라가리 크게 보세요 라가미는 선호빛인 게 아주 싱싱합니다 그래서 바로 랭물동강 형님이 추배를 파면은 라상 <웃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렇차 형님 만족 못하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형님? 잡으면 장땡입니다 음 없어 자, 여러분 여기가 진짜 마지막 장소로 던질 거예요 라지막! 요! 아 좋지 않아요? 오! 있다, 있다, 있다. 있어요 있어요 어, 야, 아, 아 마지막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음. 버려요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너무 쳐다보기만 해가지고 소고기 잘 먹겠습니다 형님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투망으로 베스랑 블루길 잡았는데 사실 베스 블루길 이 유해동물들은 살아있는 상태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게 죽인 다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죽이고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위에 여덟 마리 이렇게 딱 가져가고 어 대빵 둘은 자 블루길 두 마리는 안먹 <웃음> <웃음> 나머지는 폐기 처리하도록 할게요 집에 가서 봐요 라삭라사자 여러분 얘네들은 피를 미리 이렇게 빼둬야 됩니다 나중에 먹을 때도 피를 빼놓는 게 비린맛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안 없어져 베스 어, 드셔보셨어요 형님? 아니요 어? 난 먹어봤는데?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새끼 베스들을 잡아왔습니다 크게 대충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작은 녀석이 지금 이 녀석인데 다 손바닥만 합니다 그리고 이 베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큰잎 무럭이라고도 부릅니다 자왜 그렇게 부르냐면 작은 몸뚱에 비해 이거 보세요 <웃음> 엄청 큽니다 라가리가 이 라가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냥 다친 대로 사냥하고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종물고기들이 이배스레기들한테 굉장히 많이 먹혔습니다 자 그래서 유해 동물로 지정이 되는데 오늘은 자 어떤 요리할 거냐 지금 보시면은 은혜가 없습니다 뒤에 냉장고로 비친 거 보시면 예예예 삼각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탁 개와요 자 그래서 오늘의 배스 베스 요리는 배스로 치킨을 한번 만들어서 초배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스가 굉장한 육식어종입니다 육식어종의 특징은 뭐냐면요 체고에 비해 굉장히 살이 두툼하고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양치킨 아니죠? 양념치킨 맞습니다. 이거 옛날 유행건데 아저씨야. 결혼해서 아저씨 맞아요. 리 자 그래서 치킨을 만든 다음에 이따가 은혜가 올 거거든요 은혜가 오면은 치킨을 시켰다고 하고 남은 치킨을 먹으라고 해서 한번 속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1000%, 100% 10 리얼 몰카예요 자 그럼 일단 요리기 바로 비늘 벗겨지자 싹다 벗길 거야 플라이야가 그래 어우 은혜가 봤으면 개뚜드려 맞았겠다 이거 자 베스가 비늘이 많아져 오는 거 그리고 민물고기 때문에 비늘 제대로 안 벗기면 그거 걸려요 간 디스토마 그래서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튀지 마라 튀지 마라 튀지 마라 비늘을 제거했으면은 겨드라이 엉덩도 라삭 느브라이 엉덩이도 끝났으면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장을 빼줘야 됩니다. 내장을 빼줄 때 가위로 해가지고 라삭, 소프라이, 라삭, 요로공. 자요런 식으로 해서 내장을 빼주는게 굉장히 좋은데 이거 열면 은 너무 잔인하니까 더 잔인한 제 블랙헤드로 대체할게요. 라삭, 라삭, 라삭 내장 썰어버리기 내장 빼기. 조업도 베이비 페스 호더더더더. 자 그럼 이렇게 블랙헤드로 싹다 내장을 빼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치킨을 만들려면요 뼈가 있으면 은혜한테 걸리잖아요. 자 그래서 가시를 싹다 빼주고 일단 살만 적출해볼게요. 자 이제 뭐살바르는 거는 사실 누워서 똥먹기 자, 살을 쫙 타고 갑니다. 탕! 탕탕, 오케이, 횟집 갔다 버려. 자, 반대편도, 라삭, 라삭, 라삭, 사무라이. 자, 요거는 사타 뼈니가저 멀리 거죠 자, 그리고 요쪽에 손잡이 한 번, 라삭, 달살 라삭, 라 됐다. 망한 거 같은데? 클럽네 잠시만요. 자, 여러분, 망했어요. 이거 한 덩이, 일단 이거 은혜 먹을 거야. 어기야, 기어라차, 어기야, 기어라삭, 사무라이요. 데스,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딱 지치기. 자, 여러분, 개립 녹아다 끝에 데스 살만 다 적출을 했는데, 자, 일단 이 녀석을, 자 요기요, 네킨에다가 물기를 수확 한번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던져. 려 돌려서 던져 옆으로 돌려 던져 공기로 던져 버려 자 그리고 위에 하나 더 덮어서 물기를 쫙쫙 빼주겠습니다 그냥 주드로 패면 돼요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다 <웃음> 자, 그리고 10분 정도 대기. 자, 이렇게 10분 정도 루추질 했으면 바로 들어와라, 볼. 그리고 튀김가루 중에 가장 맛있다는 체케 튀김가루. 부어, 부어, 부어, 부어. <웃음> 자, 그리고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수동이야. 워터, 야, 닥쳐. 조사, 조사, 조사. 개조사, 개조사. 아, 맞다, 맞다. 그게 필요한데, 그게. 아, 씨. 은혜가 없어서 망정이지. 은혜 있었으면 라떼다 갈달? 그리 갈달 하나 하려고 지금. 개박살 리발 만시 차이가 되는데. 상대를 나는 어려서 치킨때기 가루를 치우고요.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마세요. 오케이. 농도 3.14, 3.4, 3.4, 3.4%. 완벽해. 자 그럼 이제 이 베스 살들을 자 여기 일단 담그고 적셔 적셔 적셔 자 그리고 여기 요 빵가루 있죠 살짝만 오케이 튀김보다는 약간 생선가스 느낌이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다 버려 다음 살코기 일로 와라 얘는 여러분 이 뒤에 이 껍데기를 안됐네 어차피 저말고 은혜가 출에도할 거예요 들어가 자라러분 이런 식으로 싹다 버무려가지고 완전 짬 그냥 만신차이가 됐으면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아, 은혜 보고 싶구나. 결혼 바로 오노노노노노 어, 어, 어, 어, 어, 어. 그리고 바로 파이 야!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달궈지면 아주 제수지게 터져버려서 원래 저수지에서 투망이 안되는데 허가 전부 다 받고 투망 쳐가지고 제수없는 베스네끼들 꼬멀꼬멀 살살다가 곧 있으면 제수없는거 진짜 은혜야 이거 베스야 치킨이 아니라 지금 영상보면서 알수도 있어 바로 이짱잘가이 베스야 자 여러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친거는 진짜 치킨처럼 보이기 위해서 동글동글하게 제가 뭉친거예요자 요런거는 따봐도 약간 생선티가 나죠 그래 저 뭐라고 써야거냐면은 텐더 자리어라 <웃음> 붙지 말고 자리어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다 익은거 같거든요 하나 꺼내볼게요 우와 이거 보세요 약간 치킨보다는 좀 고로케 느낌이랑 비슷한데 어차피 여기다 양념 버무릴거니까 절대 모를거야 에에에에야 여러분 진짜 텐더 같잖아요 그나저나 은혜한테 개처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베스치킨이 다 튀겨졌으면 여기다가 이제 양념치킨처럼 양념소스를 한번 버무려줄겁니다 양념소스는 여러분들 그 맛있는거 어떻게 만는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고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게 레츠고 자 여러분 양념소스 재료도 뭐 별거 없습니다 다진 마늘 고춧가루 롤리고다 레차 로추장 롤탑 조금 많긴 하네 죄송해요 자 그래서 요 재료들을 자 여기 후라이팬에 일단 다 넣으면 됩니다 케찹 롤리고당 로추가루 롤탑 라지마노 마지막은 아우 어, 러추장 파려자 이제 이거를 버무려 주면 돼요 루라이팬티 그리고 바로 파이어 자 이렇게 슬슬 끓기 시작하면 자같지튀던 베슬에킨 바로 투하 여기서 버무려 주면 돼요 워워워워워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베슬 양념치킨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여러분 보세요 잠깐만 여기 뭐 빼먹었다 깨로금 깨로금 깨로금 이제 진짜 완성되었습니다 띠리리리리띠 와우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진짜 치킨 같아요 이게 사실은 유해동물 배스살 자 그럼 은혜가 먼저 와서 먹기 전에 제가 먼저 일단 추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가운데 제일 큰놈 있죠 자 요거는 제일 크니까 은혜 줘야겠다 자 그럼 저는 요 조그만거 있죠 자 요거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네 냄새는 옛날 양념 러가집 양념 통닭 느낌이에요 약간 자 바로 먹어볼게요 베스 살초베르 야, 야 이거 육고기인데? 야 베스 이거 제대로다 피를 빼고 난 베스가 진짜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를 제대로 빼고 가져오는 4시간 동안 또 피를 빼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치킨튀요가루랑 빵가루랑 계란까지 들어가니까 진짜 그 닭다리 말랑한 살 느낌이에요 와 너무 맛있는데? 주기 싫은데 은혜? 마지막 하나만 더 먹을 게요영락없는 치킨 텐더입니다 걔네 보통 치킨 텐더 후라이드는 양념치킨 텐더 보셨어요? 네 저도 못 봤어요 왜냐면 이거는 치킨이 아니라 베스니까 초베르 와 아예 보여드릴게요 육고기 같죠? 생선 같지가 않아요 그냥 딱 보면 육고기 같아요 보세요 생선 같네? 베스트 날씨가 시는 조사님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베스트 잡으셔가지고요 집에 가서 꼭 이거 한번 해드세요 그냥 찌개찌개 가루랑 빵가루에 묻혀 가지고 진짜 달달도 필요없어 꼭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냥 양념치킨이야 초베르와 와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 은혜한테 먹어볼건데 이렇게 주면 솔직히 아무도 안속잖아요 이게 뭐예요자 그래서 한번 치킨처럼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요 박스 자 여기다가 롱이 호일을 아주 예쁘게 까는거예요 와자작 그럴싸하게 야호 먹고 토했으면 좋겠구만 이이이이 개나쁜 남편 같네 자 이러고 은혜 오면은 이거 새로 나온 치킨이라고 하고 줄게요 이이이이런나이돼대 되는구만 자 여러분 은혜 왔습니다 은혜 왔어요 아유 고생했어 이거? 우리 브이로그 식으로 하나 해보려고 아니 근데 청소 안 했어? 아 미안 미안 미안 뭐 했어? 치킨 치켜 먹었어 나왔네? <웃음> <웃음> 아니 그 남겼어 아 많이 남겼어 엄청 많이 남겼어 새로 속초에 생겼다 그래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궁금해서 약간 그 닭강정이랑 텐더 약간 요런 느낌인데 손 닦아 손 닦아 음식물 좀봐리지 어? 예좀 있다 좀 있다 버리 빨리 먹어 이거 <웃음> 맛있겠지? 우와 맛있겠지? 어? 이거 라스베스 치킨집이라고 하나 생겼더라고 풍살이야음 맛있지? 맛있 진짜 맛있지? <웃음> 진짜 맛있는데? 어, 진짜 맛있지? <웃음> 프랜차이야 이번에 보니까 배민 평점도 5점이더라고 프랜차이즈인가? 프랜차이즈 같아 맛있지? 엄청 부드럽네? 응왜 음. 이렇게 유심히 봐 이거? 그냥 먹어 맛있어 그큰거 한번 먹어봐 일부러안 먹었어 너 좋아하니까 살코기 와너 진짜 맛있게 먹는다 뭘다 먹었어? 배고팠구나? 나 배고팠어 이거 정리 좀 해줘 그리고 음식물도 좀 버려줘 뭐야 나한테 볼래 너 파일 정리 좀 하게 너 혹시 왜 찍고 있어 파일 정리한다면? 아 음식물 제대로 하나하나 하나 보게 뭐 응, 음식물 제대로 하나하나 하나 오늘 뭐생선 찍었어? 어생선 찍었어 너도 같이 먹었어 더러운 배스 내가 언제 너좀 전에 다 먹었잖아 이 x x h a h a h